그동안 양학기 어느 정도 써, 써, 쓰셨어요? 양학기가한 3년 되죠 3년을 네. 쓰셨어요? 음, 네. 상당히 모읍이 심하셨나 봐요 네 그렇죠 네. 그거 양학기를 쓰기 전과 쓰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? 양학기를 쓰기 전에는 자주 잠을 깨고 네. 어, 깊은 잠을 못 자고 네. 그러니까 양학기를 착용하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깊은 잠을 자고 네. 꾸준하게 잘 쓰셨어요. 네, 네. 3년 동안. 네, 자는 보면... 자는 내내 안안 안 빼고 중간에 벗거나 그런 일도 네, 없이 그런 잘 썼어요. 그런... 적응을 네. 엄청 잘 하셨네요. 네. 양악기를 사용하시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어떤 거 있어요? 불편한 점이 면 많죠. 양악기는. 어떤 그렇구나. 점이 생각? 뭐, 이제 3년을 이제 써봤을 때 다음 신경 쓰이니까. 호스. 예.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산다 사는 거. 네. 그리고 양악기를 딱 맞게 해도 네. 머리를 뭐 이렇게 돌리고 음.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네. 바람이 새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착용하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? 그런 뭐. 아, 는게아다음에 네. 이제 관리가 네. 관리가 좀 약간 저하죠. 음. 관리 귀찮죠. 네, 많이 신경 쓰이지 아, 아, 아. 왜냐면 세척도 해야 되고 아. 또뭐 파손되는 것도 있고 다 플라스틱이니까 네. 파손되는 것도 있고 네. 맨남불도 갈아줘야 되고 네. 또 뭐. 그렇죠 그러면 3년 쓰시다가 왜 바이오가드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? 그냥 뭐,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네, 뭔가 안 불편하고 왜냐면 네. 자주 출장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도 네. 그거 쓰면 그래도 편안한 거 좋은데 네. 중간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. 바람도 세고 네. 그 다음에 또뭐 호수가 자꾸 이제 몸에 네. 접촉이 되니까 거기 또 신경, 어차피 옷은 다 벗고 다니까 살을 닿으면 신경쓰이는 느낌이 오니까 또 깨고 네. 어... 일단 그바이오가을을 이제 해보시니까 어,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행 갈 다닐 때그 세컨으로 쓰시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렇게 일단 며칠 써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? 이제 그런 여행 다닐 때 간편하고 좋고 네. 또 잠잘 때도 네. 좀양아기보다는편한것 같아. 네. 아직 이제 한한 열흘을 한 했는데. 네. 조금은 예, 잘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다 적응되는 모르는데 효과는 어떠신가요?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. 네. 예, 일단 잠을 안 깨니까. 네. 이제 소변이 면어서 이제 아, 아. 잠을 깨지. 아. 이거 이게 불편해서 잠을 깨는 요금. 음, 적응을 잘 하셨네요. 예. 네. 예. 깊으면 자고. 어, 옆에서 사모님도 예. 좋다고 하셨어요. 예. <웃음> 누가 보더라도 애도좋고 예. 예. 차고서 잠은. 되게 큰 환자같이 보이는데 네. 그런 거 하면 그게 없고 네. 출장 가면 또 같은 이제 뭐 동료들하고 이렇게 자고 그러면 네. 이거 뭐냐는 좀 <웃음> 있어요 <웃음> 그런 거 때문에 혼자서 뭐 이렇게 생활하면 별 문제인데 음, 음. 가지는 데단체 생활을 할 때는 네. 참 그런 그걸 착용하기 안에 불편이 있죠 이걸 해보시니까 어, 양학기 반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나요? 좀 그런 그 생각이네요. <웃음> 아마 그런 반납 그 어. 해야 되는데 아니 어. 그러니까 원래 3개월씩 한, 한 번에 이제 병원 가니까 네. 한한달 정도 서 있어야 병원 갈때뭐한달 네. 정도 서 착용해 보다가 네. 그러면 만약에 옆에 친구가 계신다 양학기 아니면 나 죽는데 <웃음> 근데 이걸 해보니까 그 만약에 옆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? 글쎄요. 뭐 내가 아직 뭐 경험을 네. 아직까지 딱 처음에 느낌이 딱은, 있거든요. 하여튼 뭐. 양악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양악기보다는좀 편리하니까 네. 한번 권장하고 싶어요. <웃음>